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챕터 4장입니다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컴퓨팅 사고 지넷 윙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면서 카네긴 멜론 대학 컴퓨터학과 학과장인 진넷 윙이 시티라고 해서 computational thinking, 어,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컴퓨팅 사고, 논리적인 사고, 그래서 어, 문제 해결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컴퓨팅 사고를 음, 논문으로 기고하면서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,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. 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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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8이라고 하는 현재 성냥개입의 숫자가 있지만 두개 어떤것을 옮기든 상관이 없습니다. 단 두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수를 만들어라 자,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펜같은걸로 808을 그려놓고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보세요 그랬을때 어떤수가 가장 큰수가 나오는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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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매일 필요한 정리만 찾아서 정리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할수 있겠어요 매일매일인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일겁니다 두번째 자 서점이네요 도서관입니다 아, 수십만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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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책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게 뭐예요 이거죠 검색이에요 검색 서치 서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 서치 엔진 자,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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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리스트업 됩니다. 어떤 근거로 검색이 될까요? 자, 구글은 현재 전 세계 뭐 1위 기업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구글은 자, 두 명이 박사 과정 때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고 설립한 회사입니다. 구글은 자 여기 보시면 레디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. 레디 페이지. 자 구글의 창시자가 레리 페이지하고요. 자이두 명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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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위를 결정짓는 알고리즘을 레디 페이지가 꿈을 통해서 만들어냈다. 자 그렇다면 레디 페이지는 페이지 랭크는 어떤 개념이냐? 자 하나의 웹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와 링크된 수를 중시합니다. 자 예를 들어서요, A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자이 사이트에 링크된 게세 개예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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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100% 어떤 거다 라고 해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적인 측면 이라든지 어떤 랭킹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구글에서는 완벽하게 공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페이지 랭크가 이런 거다 라는 것만 지금 소문이 어 소개되어 가 있는 거고요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 구글 검색의 알고리즘 페이지 랭크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크롤링을 합니다 크롤링 크롤링 뭐냐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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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네 가지 표현 방법 중에 첫 번째 자연어입니다. 자연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다. 프로그래밍 언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.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언어, 사람들의 말이에요. 한국 사람은 국어, 영어, 자, 외국 사람들은 뭐 영어. 자 예제 Z를 사용하여 z를 사용하여 x와 y의 값을 바꾸는 알고리즘을 자연으로 표현한 겁니다. 자, x에 3, y에 5를, 대파, y에 5를 대입합니다. 자,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 쉽게 이런,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. x는 3, y는 5. x의 값을 z에 대입한다. 자, x에 3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3을 어디다 집어넣는다? z에다가 집어넣는다. y는 그대로 오고요.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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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와 y값을 출력합니다 자이두 개의 값을 출력하면 y는 3 x는 5자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이 서로 어, 바뀐 거예요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어 서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 이것을 자연어라고 한다고요 자연어 자 이해 되셨나요 어? 자그 다음에는 순서도입니다 자 영어로 플로우 차트입니다 아, 플로우 차트 자 여러분들이 다음주에 코딩을 스크래치 라고 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, 코딩을 하게 될 텐데 아, 우리가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쉽게 어, 어, 어플라이 할수 있는 것 음, 그것이 바로 순서도 입니다 자 순서도는 약속된 기호와 선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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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 계산 등 자료의 연산 또는 처리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. 자, 이것은, 자, 육각형은, 자, 준비, 자, 레이디 얘기입니다. 레디 뭐, 변수로 가는 초기값, 기억장수의 뭐 설정 등등 각각의 준비 과정을 어, 플로우로, 어, 플로우 차트로 어, 이야기, 아, 어, 플로우 차트로 설명할 때이 육각형을 이용해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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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호 구요 자 요렇게 생긴 것은 출력입니다 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 하세요 음. 자 이것 이외에 더 많은 약속된 기호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들이 이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이런 기호를 통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, 순서도는 알고리즘을 기호로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구나. 순서들을 이용하면, 여기처럼 요 전체 구조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순서도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.